지켜주던 묻어난 사람 가끔 니 욕을 해도 내편 아직 겁나는데 이런 나라도 좋대. 오늘 고백하는 그 여자를 보고 난 네가 생각나서. 아무 말도 못했어 이젠 나도 행복해도 돼 듣지 못할 답을왜너에 그여를 보고 난 네가 생각나서 눈물을 참다가 내 답을 기다리는 그 눈에 괜히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고개만 끄덕였어 나 괜찮은 거지